이렇게 있는데. 네. 어, 이렇게 있데 여기 중에서, 이거는 그 2단원 거고, 이거 3단원인데, 그 원자와 이온이잖아요. 네, 네. 다 지워도 돼요? 아, 지워야 되 어, 하나 지워주세요. 그거 말고, 이 나트륨 있잖아요. 네. 이 나트륨은, 이렇게 플러스, 나, 나트륨의 식이 플러스인데, 지금 말해도 되나? 나트륨 플러스에요. 일쪽이다 플러스에요. 네. 왜냐면, 하 어, 예를 들자면, 나트륨이, 이렇게 있어요? 이게 나트륨, 원자 핵이에요. 나트륨 있고, 껍질에, 원자 껍질에, 이게 전자랑 두 개, 그리고 전자랑 여 개, 그리고 전자랑 한 개가 있어요. 근데, 아까 쌤이, 가 아니라, <웃음> 아까 그, 그냥 이 바깥쪽 바깥 껍질 있잖아요. 원자 바깥 껍질 그 오택 오택 뭐지? 오택 그칙 있나? 네. 그 그거가 돼야지 안정한 상태 돼가지고 안정 그 오택 규칙이 돼야지 안정한 상태인데 그게 바깥 껍질이 여덟 개의 그 원자 있는 거잖아요. 네. 얘를 하나 잃게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얘는 이, 일쪽 원소들 있잖아요. 수소, 리튬, 베를륨 칼, 칼륨, 이거는, 다, 이렇게, 하나씩, 이렇게 돼요. 아. 와. 그치, 수소, 와 이렇게, 이렇게 고 그리고 얘네 둘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. 와, 선생님 멋지다. 아. 이게 완전 잘 돼요. 이게 제가 그 완전히 다 외운 건아니어서이 껍질이 두개 2개, 여섯 개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네이 그, 그, 그, 껍질이 1쪽 어느 곳 됐잖아요? 두개곱 8개 형들인지 잘모르는데 제가 기억은 그래요 와 선생님 진짜 멋지다 선생님 그러면요 네 껍질이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아까 이렇게 선생님말해준 네. 거에 의하면 여기가 줄기잖아요 네 그럼 이는 1축이에요? 예, 예요? 예, 여기, 수해, 여기. 주기가 가로줄이라고 했었잖아요, 아까. 네. <목소리>